근데 어떤 의미를 가져요? 무관사를 쓴다는 얘기는? 예를 들면 그냥 Apple's, 뭐 Friends, 뭐 w o 이렇게 쓰고 나면 그 뜻이 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냥 물든아뭐든그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물 전체. 아. 그러니까 전체. 뭐 전체. 오케이 오케이. 아. 통틀어. 네, 알다, 알것 같아. 그러면 명사 하나만 예를 들어서 써주시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? 거의 다 이해될 것 같은데 얘, 얘만 한번 살펴보면 알것 같아요. f r i 네 t h i 요 네. 첫번째 정관사에쓸때네 더프렌드 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프렌드는 네그 친구인거잖아요 아 그친구네 그럼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는거잖아요 그친구네요아 뭔가 대상 지칭이 네. 생기는것 같아요 아 네네 그리고 두번째 어느어느 언어 쓰면 네 한명의 친구를 얘기아 네네네 네네. 친구. 네 그리고